돌발일격은 한번 이제 돌진이나 뭐 이런걸로 때리기 시작하면은 물리관통력이랑 마법관통 마법.. 마법관.. 마법 물리방.. 물리 물씨.. 돌발일격을 들고 있으면 쪽수 딸리지만 루시 안 봐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안 쫄고 침착하게 하면 안죽어요 제가 집에 갔다오는 와중에 가자 우리는 그냥 내 고추 맞으면 죽는거야 니네 고추 맞으면 죽어? 고치 고치 이새끼 고치 뭐 성병 있어? <웃음> 미안한데 발음에 좀 유의해줘